안녕하세요. 저는 국경선평화학교 유애리 연구원입니다.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신 동성초등학교 김종만 교장 선생님과 이정옥 학부모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두분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동성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김종만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성초등학교 학부모 회장 이정옥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머님께서 생각하시는 평화란 무엇일까요? 아, 저는 안전한 사회 속에서 마음껏 꿈꾸고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고 오늘 만난 친구와 선생님, 이웃을 내일도 만날 수 있는 사회가 곧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어머님께서 저희 국경선 평화학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셨는데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며 분단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도 여전히 전쟁 위험에 놓였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요. 어, 이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를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아이와 함께 평화학교를 세운다는 것에 감동이 됩니다. 접경지역은 많은 국민들이 가기 어려운 곳이고 먼 곳이라 생각하지만 이곳에 사는 우리들이 가족과 함께 평화학교를 세우고 역세에 남는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다음은 교장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학부모 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평화학교가 세워지는 일,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학교에 평화학교가 세워지는 일은 배움의 연장선이 더 확대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분단지역이고 그동안 분단의 역사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평화를 모토로 한 학교가 세워짐으로서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평화 감수성이 더 많이 길러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평화배움터가 생기므로서 우리 마을은 물론 철원 지역 전체가 한 단계 더 평화를 지향하는 그러한 고장으로서 발돋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의 목적이기도 한데요. 이 평화 캠페인의 학부모 회장으로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동성 초등학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를 약속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평화로울 거라는 믿음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이 일에 엄마, 아빠 그리고 온 가족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